저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연습했던 거하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못 추겠어 <웃음> 못 하겠어 그래 얘네 시키고 있어. 네, 비즈니몬스 파트에서 비퍼 <웃음> 니다 안녕하세요 미파. 네, 미파. 제가 여기 앞자리에 온 순간 아차 싶었던 게 아, 이렇게 너무 멋있는 분들께서 앞에서 무대를 꾸며주셔서 아, 실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멘, 멘트 준비했다 <웃음> 그 남자의 공연 대박 <웃음> 저 진짜 감동이에요 정훈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안 불러줘서 좀미짐 그가 길모가 있던 한테코비였습니다 <웃음> 형 저랑 해요 뭐요? 뀌엣 뀌엣 아뀌아 그렇지 그렇지 깜짝이야 아 후기는 뭐 따로 없고요 어, 저는 이런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 저 이번 주토요일에또 버스킹하거든요 재밌어요 어땠어요? 남자놔 <웃음> <웃음> 남자 <남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직 안 봤잖아 요왜잘봤더래요 아, 아, 아,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한다 러면 아직, <웃음> <했잖아. 웃음> <웃음> 아직 안 했잖아 요 아직 안 했잖아 자 이렇게 1부 공연이 끝났고요 저는 4시까지 체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올테니까 어또 뒤에 뭐 아, 스케줄이 알았어. 없으신 분들은 4시부터 저희 공연을 다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공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때 똑같은 노래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웃음> 담배 잘 타요. <웃음> 담배 잘 피고 오세요. <웃음> 그냥, 그냥, 그냥 매이는구나요 1부가 끝났습니다. 지금 <웃음> 속마음은 괜히 했다. 너무 힘들다. 2부에 똑준비 거야? 거야? 친구들 중에 인터뷰할 사람 없으면 소개해주면 안 돼? 평소 유진은 어떤 친구인지. 아, 싶었어. 유진이는 정말 담배를 맛있게 피는 사람. 야너 이제 공개해라? 안 되겠다. 야너말벌로 6ml 피잖아. 아, 유진은 정말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언니는 어, 굉장히 예쁘고 <웃음> 저런 여자들의 사회생활은 녹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건 씨 안녕하세요 자 유진 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한 말씀 아제 아, 딸이었으면 은 진짜 가만 안 뒀다니까 저저 <웃음> <웃음> <웃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봤어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리플 촬영장에서 웃긴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공연장에서 모습을 보니까 또한번 반할 뻔했다 누나 아 오늘 정훈이 형 없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야 영동아, 너 팬이래. 아이 영준아, 아닙니다. 너 팬이래. 저, 여기 앉아요 여기 안돼. 여기. 아,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살짝 버스킹 했던 그 디플리 하우스.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정훈이 형을 납치해 가야 돼가지고. 아, 아 나만, 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가져가 가져가면 되 나만 <웃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웃음> 난, 난 필요 없어? 형이 지금 필요해. 난 필요 없어. <웃음> 아, <웃음> 아 안되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제 명명이. <웃음> 아니, 아니, 안 되는데. <웃음> <안 되네. 웃음> 아, 그 야, 이제 챙길 것만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다음에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려가시죠 저는 안 들어갈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노스 마가 아니 아간 조훈이만 데려간다고 너가 그러잖아. 오늘 아야 오늘 엄마 아빠 상우가아어 그러게 아빠가 어쩐지 아빠가 하는 거 아빠 어디갔어? 아빠 화나서 미친 서 지금. 아, 아, 아 진짜 빡쳐서 진짜 우리 때문에 하는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 아예 하고 있었는데 안 집에 안 들어온다길래 더 싸웠거든. 아 싸우는지 몰래 지금 싸 대기네. 그럼 가 가보겠습니다. 아에 저도 껴주세요. 여기 옆방엔 또제 친구가 있어요. 네, 제 어, 게. 게. 예, 카메라 나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웃음> 1 0 m p 그냥 <웃음> 이 술집은 저희가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냥. <웃음> 저도 나오는 거예요? 아. 마, 많이 <웃음> <저> 취했네요? 나와요? <웃음> 네. 유튜브에 많이 치... 나와요? 갈게. 주무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많이 마셨어 근데. 아니 취한 척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아, 취했어. 아니 아니 누나 제일 취했어 <웃음> 여기 취해. 눈 봐봐 눈 봐봐 진짜 안 취했어. 나, 나 진짜야 나술잘 마셔요 누나 가서 더 마셔? 어나 가서 더 어? 마셔 아빠 화냈어 나 오늘 아침에 잘 마시는데 지금 그치? 아직까지 안들어오 있어 어? 내가 지금 일을 까지말 와야겠어? 지금 시간이 몇시야 지금 9시 58분 아니 아버지 근데 죄송한데 2 7곱살지 정도 됐으면 좀술 마시고 놀수 있는 거 아닌가? 밤 10시밖에 안 됐잖아 안에 아, 네, 쫓아내버려 이 <웃음> 새끼가 돌았나? 엄머나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머>, 돌았다 지금 <웃음> 집이 아니라 공대에 있다고 지금 내말안 듣는 거야? 야, 야 집에 야, 빨리 야, 가게 야, 자리 야, 없으니까 야, 야. 너네 둘은 택시 타고 오고 나머지는 빨리 타 택시 타고 오라고요? 오늘 엄마 아빠하화났어아 진짜? 어. 외박도 아. 안 했는데 우리 쟤개 같은 가정 진짜 <웃음> <웃음> 너 조금 놀아 그랬어 개 같은 <웃음> 가정이었두번 <웃음> 다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일단 네, 네, 네, 가서 봐요 내 맘대로 해. 해 놀러 와 놀러 가나 가. 여기 갈 거야 벙커 나, 나 진짜 어, 지긋지긋해 이런 우리 가정에서 막 지긋지긋해 나 클록할 거야 들어오라 그랬거든? 나 들어갈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선님 응. 진짜 쉬자 응, 응. 우리 화했지그 <웃음> 화해를 왜 해? 사운드 맞아, 사운드 왜화야 지금까지 내가 봤던 건 뭐지? <웃음> 혹시 신기루? 뭐야야누구 뭐야? 미조 있는데? 뭐야? 미조 누나야? <웃음> 뭐야? 언니 <웃음> 왜여기나 <웃음> 정은이 오빠 오라 해서 왔는데? 아니 정은이 형이 없는데 지금? <웃음> 정은이 형이 없는데 지금? 어? 오빠가 어, 없는데? 뭐야? 어디, 어디 갔어? 그럼 남는 침대 너 쓸래? 남는 침대가 어딨어? 있어. 쓸래 말래쓸래 말래. 쓸래? 쓸래 쓸래. 그럼 쓸래x3 어있어 저거 저기 안쪽 침대에 짐 풀면 되거든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침대요? 여기 쓰면 <웃음> 돼 이게 남쪽 누구야? 아니 일단은 <웃음> 가면 언니랑 쓰고 싶어서, 언니 아니, 그런 야, 늘은왜 장난해? 하루 종일 하하하하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니 종일 하루 종하어니하 너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조용히. 너 여기 쓸 거야? 정훈이 형과 형은 지금 제가 누나랑 쓰려고. 아 그래? 아이야이야이이야이이야이이야 <웃음> <웃음> 아니 그 다른 사람방이랑 구경 좀 하자. 안돼 안돼 안돼. 왜 일단 여기 쓸 거야 말 거야. 아 어? 이거 아 쓰기로 했지 이미 뭐. 응. 아 진심 진심 이거 여기 들어가 여기 쓰라고? 어. 어. 오빠가 언니를 초대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왜 가방 뒤에 숨어 있어? 네? 가방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짐 꺼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아그거 당연하지. 아, 당다하아 어. 어. 드디어 오는구만. 야 진짜 둘째야 아니, 정훈이가... 어 뭐야? 잘 들어왔네. 택시 타고 어디 안 세고... 드도 왔네? 드도 <웃음> <위도도 웃음> <위도도> 왔어요? <웃음> 왜 점점 입주주가늘어나는데 이러다가 누가 거실 쓰겠어? 아니, 정훈이가 불렀다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룸메이트 없다고 방 같이 쓰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밖에서 어떻게 <웃음> 한줄 알아? 너 요지, 오늘 예쁘네 하고 이렇게 하길래 <웃음> 내가 카메라 앞에서 하라고 자꾸 없을 때 하지 말고라고 한 소리 해줬거든요? 그거 아 카메라 없을 때만 이래. 근데 이거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맞아 아니야. 대답해봐. <웃음> 아주 그냥 뭐. 아, 아! 들어와! 그럼 들어와! 아! 들어와 왜아왜 <웃음> <그냥 들어와. 웃음> 어. 그러냐? 그... 너는 3시간 거그니까그 거의, 거의, 어,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없어! 없어! 없어! 없 없어! 물없들어보세요들어보 음, <웃음> 세입주자 김수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은 네. 뭐 입주하는 거는 환영인데. 네 자는 거나 우리끼리 얘기를 끝냈어요. 맞아요. 이제 저희, 빨리... 저희 같은 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맞아, 남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여기 플래저에 어, 쓰게다 좋다. 여기다. 아 그래서 나, 나중에 나 진짜 카메라 꺼지고 나서 너 괜찮아? 그랬뭐 남자방이니까 뭐 좋지, 나야, 이러고 있어. <웃음> <그랬어>. 내가 언제 뺐어? <웃음> <됐어>? 내가 언제 뺐어? <웃음> 아니, 여기에서 못찾아요아데 제 방에서는 재울 수 없고 또미도 이제 안 나온 여성인지라 왜너 방이야? 아 근데 어쩔 방이지. 수가 없어요 남자 3명이 여자 3명이라 셋이서 어. 쓰지 않는 이상 아니 당신이 저랑 같이 같은 방을 쓸 수도 있는 거아 그럼 에이... 언니가 가! 에이... 어그럼이루시에아 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에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음. 나는 이렇게 뻔한 건 리플이 아니라 너무 음. 재밌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무, 아니, 잘... 너무 재밌어 아니, 우리 둘이 같은 방 쓰는 건 너무 뻔해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거구나 뻔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어. 게임을 통해서 뻔하게 만들기. <웃음> 어, <웃음> 아, 그리고 아니, 이미 결과는 겨, 정해졌는데 굳이 아. 게임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형왜 갑자기 아까부터 진행통이 <웃음> 아까부터 왜 진행통이 아니 맞잖아. <웃음> <웃음> 울타코니! <웃음> 내가 이렇게 오우 해야 오우 오지, 내가 원하는 결말로 갈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진짜 랜덤으로 하게끔 뭘 하자, 게임을 하자. 아, 아니, 맞아, 이렇게 맞아. 해서 받아들여, 받아들여. 어, 그러면 어, 그래. 남녀, 남녀, 남녀 나도 상관없다, 이거죠? 어, 어, 어 좋아. 어, 그렇지, 어, 치열, 치열, 치열. 야, 야, 너또뭘노려이 별대 같은 거. 별대 같은 거. 그러면 뭐, 어, 묵집바. 아 묵지빠 아좋무빠아 무무가 나온 소지짝는거 이렇게 지 응. 어. 그러면 서로 고를까 뭐라. 하나 둘셋 응. 해서 이렇게 아 어, 아니면 어안어 몰래 고르자 몰래, 몰래 인명으로 그그 몰래 아 약간 예전에 그 연애 편지에 그 사랑이 짝대기처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뭐 뭐 유진이나 뭐 이런 애를 쓰면 안 돼요? <웃음> 나는 안 적을 거 같은데 아, 저안 오빠. 아 근데 반대로 쟤네들이 나를 쓸 수도 있는. 아, 안 적어. <웃음> 안 <웃음> 적어. 그럴 <웃음> 일 없어. <웃음> 나 이제 누나들한테 누나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건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 양말 내 머리 위에 던져놔도 돼? 아 오히려 감사해. 오나 어쩜 좋은데? 응. 나 응, 괜찮은데? 나 자는 동안 내 머리에 양말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너 베개 밟아도 돼? 어 진짜 그냥 개발 나를 밟아도 돼. 나그나 나 외출하고 나서 바로 양말 벗어서 넣고 해뭐나 수면한테? 고맙지. <웃음> 고맙대. 고맙지. 정미는 너무 배고파고요. 용둥이로 하겠습니다. 용둥이가 잘때 조용해요. 그간에. 정이 있잖아, 제발 네. 눈빛 교환을 했었는데 영유는 또, 또 애타게 쳐다봤었거든요 다 제가 그러니까 잘 바르기 일곱 볼도 있지만 안 될까? <웃음> 다음 타임! <웃음> 다음 타임이잖아 너는 <웃음> 나의 다음 타운, <타임>! 베이비 <웃음> <다음 타임! 웃음> <웃음> 오! 저. 아니 뭐 여기 와보니까 어때그 여기 하우스 느낌이? 나 너무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난 너무 좋아! 난 진짜! 아 진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웃음> 어.. 오빠? 아.. 다시 쓸 거야 <웃음> 저또 <웃음> 말은 이렇게 해도 준호 형과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웃음> 뭐야! 거 <벗어>. 웃어! <웃음> 아, 나 갔다 올게! 네 아, 왔어요! 재미없게 유준호 했을 거 같아 아, 재미없게 김영수 했을 거아 진짜 너네 진짜 그러면 진짜 너네 감 떨어지는 진짜. 거야 알지? 아니 X때인 것보다감 떨어지는 게 나아 <웃음> <웃음> 왜 X때? 뭐 여자랑 같이 봤으면 뭐 불편해? 아 아니, 제일 나... 좋아했잖아 안돼! 제일 좋아했던 건 제가 맞지? 이, 이 음탕한 망토 같은 거 망, <웃음> 아니, 망토? 음탕한 망토가 찍어볼 거야? 아게 음전자 망토가 있는데 <웃음> 알죠 뭔지 음, 제가 맨날 음탕한 망토라고 러 <웃음> <웃음> 저는 또저 초청해주신 분 정은 양과 왜냐면은 코를 안걸것같거든 잠버릇이 없을 것 같아 예민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 김수? 아, 어. 네. 아 한껏 들뜬 얼굴인걸? 그러니까. 어! 어! 오 어, 쟤도 표정이 은한 만큼인데? <웃음> 아네 감사합니다! 야 솔직히 너가 왔을 때 애들 어? 누구 냐 다들... 어? 하모마이트 아, 누구 어 다들 동상했어 설마? 이상을몰랐어 다들 이상했어아나누가 하지? 나 너무 고민돼 나열 아, 영둥이 약간 정훈이 약간 좀. 아니, 미도? 응, 고민되는데? 이거 약간 내 선택에 따라서 약간 좀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깔끔한 사람보다는 좀 더러운 사람이좋아서 저는 김영도둥니만 아, 나 어떡해. 나 고민돼. 나 정훈이 못. 네. 같은 말못쓸것 같아. 나안 해. 정훈이 좀. 이거 네. 참치야. 저 아, 영둥이랑. 아아니야아아니야나 아, 아니야, 연주로 할게 사실 나는 의리가 개쩍는 사람이야 마지막! 야야야야 아 저녁이 편하게 너무 심장이라지아 누구 좋지? 아 내가 만약에 미소를 적었다 그럼 사람들이 다아 김민수 이러고 이런 내려왔네 할 거고 내가 만약에 유진이유진이를 찍었다 그러면 아 너무 뻔해 그림도 없어 뭐이러 거고 아니면 뭐뭐 연주로 찍어 그러면 너이 아, 새끼 이거 를 이거 틴틴으로 우개 찍고 싶구나 뭐 이럴 거고 내가 그랬다고 준호 형의 찍자니 형 준호 형 코고는 쉬웠잖아요 이게 또 들었고 영등의 찍자니 아 감독이 영등이가 제일 낫긴 해 영등이가 제일 낫긴 한데 그냥 영등이 유진이를 찍었을 거란 말이지 그데그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양띵인가요 영둥이요. 제가 뽑을게요. 오케이. Okay, 다 okay. okay, okay, okay. 누구부터? 영둥. 오케이. Okay. Okay. Okay. 우리 앞둥이. 이거 진짜 남자 이름 썼으면 너 진짜 감 없는 거야. 진짜로. 어, 너, 너 진짜, 진짜 쳐 맞아야 돼. 하나, 하나 둘, 셋. 어. 유준호. 아. <웃음> 야 미친놈아. 어? <웃음> 저, 저 진심이야. 아니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 그럼 바로 유준호. 바로 아니, 아니, 유준호. 바로, 유준호 바로 게 생각 어, 없는 바, 거야. 바, 아 바. 바로 유준호. 내가 봐, 봐.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영주. <웃음> <웃음> 진짜 이 당황하시...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 계속 말아놨어. 나 진짜, 진짜... 형이 나안 뽑았을 줄 알고. 아나 어, 진짜, 아, 나 진짜 마음 주마주마다고 진짜 어, 진짜로. 그 다음 거 뽑을게요. 누구예요? 영주.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뭐라고요? 뭐랄 수 있는 거야? 뭐라고요? 유진, 사랑, 됐구나. 미소, 제꼽, 기원. 둘이 되게 원하는 3,598일 어, 차 이거 어결인가요? 뭐예요? 어결단이에요? 뭐예요? 그럼 언니 꼬부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중대에서 남자를 한번 나와 하나, 둘, 셋! 현주. <웃음> 시랄. 나... <웃음> <아니. 웃음> 아, 연줌. <웃음> 엽다. 아니, 뭐야. 우리, YG, YG. 아, 이거 아, 너무 재미없는데.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진짜. 하나, 아, 나, 나, 나 진짜 진심이었어. 난나 올라갈게, 나짜냥 하나, 둘, 셋! YD, 염둠. 야, 너 진짜 존댓다너 진짜 해. 야, 야, 야, 너희들 진짜 너희들 뭐야? 나 나만, 나, 아니 나 진짜 어이 없네. 아, 그러면 미소 언니 거 제가 해볼게요. 잠깐만, 조심해서요. 없네요. 아니 애초에 이 게임을 하지 아, 않았어야 돼. 아니 그대로 하면 되잖아. 장난하 달라질 게없달라게 없잖아 그 형이 형이 말한 그대로 결과는 응. 정해져 있고 응. 우리그냥 굳이 게임을 하는 거야. 대박이다. 다 굳이 유튜브 둘이 한명챙기겠나 굳이 게임을 하는 거야. 대박이다. 아니 들어가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 들어가 있을게. 어쩔 수 없지.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아니.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분은 저를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방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 거야? 야, 이건또 뭐야? <웃음> <웃음> 저기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주, <웃음> <웃음> good night. Good night. 아, 영동아 아, 형. 아니.. 야. 아. 아 이거 진짜 엘바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뽑았는데.. 아 그러면 왜 거기에.. 그, 그, 그 여자 이름 적은 그리고 얘기를 왜 해요? 난 당연히 여자 이름 적을 줄 알고 나만 영등이 이름 적은 건데.. 나.. 내가 나만.. 나만 남자 이름 적은 그러니까, 건 그러니까. 나만.. <웃음> 남자의 미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거기 너네 무릎 꿇고 여기 앉아 <웃음> 뭐야 이거 미안하다 <웃음> 야 이거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웃음> 몰라요. 저는 다, 저는 저는 저 그래서 오래 걸린 이유가 그 경호일수를 다 세다가 이제 영동이를 고른 거거든요. 그다 그러니까 불발시키려고. 나 나도 당연히 어 아, 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음. 이게 될거 같으니까 이렇게 튼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한번더하려고 예. 아, 입이 좀 그냥, 혓바닥이 기네요 <웃음> <웃음> 아주 길어요. Like, like you? 아, 오르심마루? 아, 아, 오르심마루. 아, <웃음> 자는데 중용히야빨 들어가 일어나 일어나 아니, 한 판! 오, 한 판은 오, 더 해야지! 어,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아니, 나를, 아니, 안 나, 나. 나를 안 뽑았어 여기 나를 안 뽑았어 근데 이러면 그래. 롤대로 어. 남은 사람끼리 어, 가 왜냐면은 거야. 우리는 그래. 서로를 선택해가지고 아니 다시 게임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일어나. 일어나 상처만 남았어 지금 야 나도 상처야 그렇게 치면 얘도 나안 뽑았는데 아니, 아니 애초에 지금 정훈이가 미도를 이번에 부른 게잘잘다 심심하고 여기서 아. 그런 거예요 야 테이프 없냐 여기? <웃음> <웃음> 테, 테이프 없어?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불 끄는데 저기? 둘이나 안시죠 둘이네. 아, 뭐 둘이, 둘이 해. 둘이 해. 둘이 야 각자 해. 논메이트 끼기를 술 마시죠, 오늘은. 그래. 마분이 그래, 어, 잘 어울린다, 둘이. 그러니까, 어, 되게 그림체가 비슷해. 그림체는 영둥이랑 나랑도 비슷해. 설레는 기차이 나왔고요. 어, 나는 그려져 둘이 나을 그.. 애기 낳고. 어? <웃음> <웃음> 이름은 배 앞까지 갔다고요? 난 들어가 있어, 그럼 나 옷, 아, 옷부터 갈아입고 있을게. 아 여기서 갈아입어요, 저 밖에 있을 테니까. 어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저는 그런 매력 같은 는있답 우리 오늘 문안 닫고 잘 거다 너네 화장실에 가다가 걸리지 마 무슨 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 일부러 치라고 은 거예요 미도야 11시 이후에는 복도에서 대화 금지야 방에서만 가능해 방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저희 한 입으로 두말 하면은 죽는 야. 루이스 들어와 아야야야 <웃음> <저기, 웃음> 우와 기 <저기> 뭐야 <웃음> 이씨 <웃음> 오, 오, 나 양정환이 놓칠 저런 거 처음 봐요 진심처럼 아, 입니다 아, 아. 진짜 기편적인데 저거? 야 근데 정훈이 어? 몸 좋아 안야 어, <웃음> 진짜 나안돼안야 제가 한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어, 잠깐만요 어. 저도 저, 저 뭐야? 모르겠어요 좋아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진짜 야! 야너흰 양말 아니면 안 돼. 근데 미안. 아, 말 양말, 아니야? 양말이 참 낭심반네. 흰 양말 흰 양말 흰 양말 주실 분이야이거나말너다 자는데 뭐해? 이대로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저랑 같은 방안 쓰잖아요. 미도해 보냐? 아저 이거 미도을문지있으면안하야지 <웃음> <웃음>